일주일 정도 채널 프로필을 내 사진으로 걸어두면 어떨까 싶군 <웃음> 물론 강연은 아니야 그저 가벼운 제안일 뿐이니 편하게 생각하라고 영상비에로